v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더쇼 데뷔 무대를 앞두고 두근두근두근대는 마음 담아 저희의 특별한 팀명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구행시를 해보겠습니다 투, 투.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모머리뿌리소쌍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자랐다로 데뷔하였습니다 로. 로 로맨틱한 비주얼 우 우월한 기억지 바 바람직한 실력까지 빙. 이렇게나 매력 넘치는 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개개 Get. 하고 싶다면 더 더쇼 플레이